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중에 하나로 잦은 파행과 잦은 보이콧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콧, 미래통합당 경우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도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약으로도 채택을 했는데요. 의사 일정을 결정하거나 또는 안건을 결정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그래서 시스템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된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회의 일수에 비례해서 세비를 깎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주고 또 굉장히 심하게 불출석을 많이 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위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서 제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좀 가지고 있고 또 당에서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각각 개별 의원들이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윤리적 측면, 법적 측면, 또 임금적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좀 찬성을 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소환을 해서 화면시킬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어 선출된 이공직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제약적 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가야 되고 국민한테 더 일하는 그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부분국회하고가지고회에서 어, 일할 그래서 찬성하신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함께 산성하십니까?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함께 산성하십니까?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